짜 유망한 업계에 있었는데 그거를 붙고 와인바를 해? 확실히 이런 건 좋구나. 그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깬 부분 중에 하나는 아 **적인 게 생기, 네. 생길 수밖에 거.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자발적인 퇴사가 두 번이네요. 네. 세 번이죠? <웃음> 이제 타고 올라가네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. <웃음> 안녕하세요, 키키 TV 워킹맨 프로젝트의 키키입니다. 키키. Kiki! <웃음> 안했어. <웃음> 네, 오늘 제 옆에는 우리 첫 고객으로 워킹맨 <웃음> 프로젝트 가장 잘 어울리시는 조형욱님을 모셨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키키의 오랜 친구이자 카카오 그라운드 x 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응. 워킹맨 조형욱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<웃음> 나는 워킹맨의 명예를 걸고 살짝의 MSG는 쳐도 진실만을 말할 것과 절대 흥분하거나 울컥하지 않을 것임을 선서합니다 워킹맨 조영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쫙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. 자,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. 한번, 니다 네. 음! 처음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서 널 위한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어. 뭐죠? 어, 왜냐면에솔로로 yes 그냥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면 돼. 그럼 해볼게. 카카오 그라운드엑스에 입사할 때 커리어적 기대가 굉장히 컸다. 예스. 부모님 등 주변에서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. 예스. 업계 기준은 솔직히 페이는 좋은 편이었다. 예스. 어, 퇴직금은 아쉽지 않게 받았다. 노. 어... No. 아, <웃음> 부모님이 퇴사에 반대했다. 하나 둘 셋! 근데 이거는 예스 s 로할수없는요 모르셨어 모르셨어 아 모르셨어? 아 이것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이것 거좀 이따가 들어볼게요 <웃음> 술집을 오픈했을 때 부모님의 우려가 굉장히 컸다 예스 yes. 벌리만 아, 놓고 보면 회사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예스 yes. <웃음> 퇴사 후 후회한 적이 있다 예스 yes. 어. <웃음> 지금 생각을 다시 갖고 시간만 되돌린다면 음. 그럼 퇴사를 안할 것이다 하나 둘셋 no. 어, 오케이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 <웃음> 뭐야? 이거는... <이게 시원이> <웃음> 나는 머리가 좋다. 너... No, 너... 아, no. no? 응, no. 아, 어, 뭐야? 아, 진짜... 아! 이거... 진짜. 아, 이거에 관심... 지금 간식. 진짜 솔직합니다. 이거... 아, <웃음> 어, 진짜 솔직한 거야? 아. <웃음> 카카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되게 꿈의 직장이잖아요. 이건 퇴사하신 분께 말씀드리기 조금, 조금... 말이 까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, 뭐지? 뭐지? 되게 뭔가 후회하게 만들 것 같아서... 그런데 음. 카카오가 이번에 그... 대학생들 상대로, 취준생들 상대로... 1위 기업이에요. 뭐냐면 아, 입사 희망 입사 희 하고, 네. 하고 싶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이직하고 싶은 회사 1위에요 네. 공통적으로, 공통적으로. 음. 심지어 이직하고 싶어하는 그 희망 비율은 더 높아요 퍼센티지는 심지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가장 유망한 진짜 유망한 업계에 있었는데 그런 델 나오신 거지 대박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는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그라운드엑스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면 카카오 아래에 있는 어. 블록체인 회사예요. 아. 저는 이제 그 전에 스트리밍이라는 고팍스라는 음. 이제 거래소를 음. 만드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또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이어지는... 음. 아 그러면 이게 카카오에서 먼저 이제 영입 제한이 와서 퇴사를 한거 이런 게 아니라... 아닙니다. 아, 아니에요? 네, 퇴사를 먼저 하려고 아. 하고 있었는데 그라운드엑스라는 카카오에서 만드는 이런 게생긴다 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해서 거기로 갔던 거요 아, 그러면은 자발적인 퇴사가 두 번이네요. 네. 세 번이죠. 세 번이죠. 네. 그 전화 회사도 있었어요? 그렇습니다. <웃음> 이제 타고 올라가네요. <웃음> 그렇게 자연스럽게. 복박실 런칭 시킨 어쨌든 팀원이었어요. 창업 멤버는 아니지만 거기가 한창 잘때인데 이직을 아. 결정한 거는 왜? 그랬을까요? 근데 그 응.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에이. 기술과는 상관없이 응, 응. 되게 투기가 성행을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이제 사실 그 기술, 블록체인 응. 기술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쓰이는 그런 응.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. 이 기술을 응. 이렇게. 도입해서 쓰게 되는 상, 상황을 아 카카오에서는 바라고 있고 중간 다리 역할로 그라운드 엑스가 역할을 했어야 됐기 아 때문에 퇴사를 그래서, 어 그래서, 어 그래서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에 입사를 하셨을 때 이제 본인의 아는 래 그때 어 UX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아 처음 이제 합류한 디자이너였고 처음엔 진짜 응. 입사하는 날 응. 이제 그 우리 UX팀이라는 조직에서 뭘 할지를 음. <웃음> 그때 저한테 정의를 막 하라고 했던 아 기억이 나요. 회사에서 한 부서를요? 그렇죠. 진짜 했고. 플랫했구나. 그렇죠. 에, 에, 에.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. 아니면 뭐 토스 이런 걸쓸때 음. 익숙해져 있는 사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블록체인에좀더 힘들게 돼 있으니까 음. 이거를 편하게 하, 가져 내려오는 아 그런 걸 이제 기획하는 롤이었요 아 사실 UX라는 것도 생소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네. 잠깐 설명을 아, 해줄 수가 있을까요? 저 되게 넓은 개념이긴 음. 한데 이제 음.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뭘눌렀을때 어떤 화면으로 가고 또 어. 메뉴가 이쪽으로 흘러갔을 때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도 기획하기도 하고 어떤 배치로 했을 때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더라 음. 이런 거를 하는 직업이에요. 재밌는 게 안드로이드랑 그 iOS랑 보면은 X버튼이 아, 위치가 그쵸. 좀 다른 것도 반대로 있어요. 돼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. 확인 취소도 윈도우즈랑 맥이랑 반대. 네, 네, 네. 그래서 되게 좀 사용감이 이질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경험들을 아예 만드시는 거예요. 저희가 조종당하고 있어요. 다시 알고 보면. <웃음> 그렇죠? 그런 그러면, 면이 없지 어, 않아 어. 있죠? <웃음>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어. 행동해주기를 약간 그쵸? 그렇게 그쵸? 되는. 네, 이건 입사 팁이긴 한데 뭐가 가장 주요하게 반영이 돼서 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딱 입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확고한가? 아. 아니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음. 어떻게 뭐 적용시켜서 아.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를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아. 그런 것도 이제 업계 한 그래도 일년 정도 있었으니까 음. 그거에 대해서 답을 조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업계 경력이 1년이긴 했지만 너무 신생이니까 맞아요. 사실 되게 돋보이는 경력이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거래소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으니까 그렇죠. 아,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그 런칭을 하셔가지고 저는 돈을 이렇게 만든 이런 어떤 그런 악의에서 아, 하셨어요? 업박스는 아닌데요. <웃음> 어쨌든 네그 네. 카카오랑도 인연이 깊습니다. 업비트에서 하셨고 그렇죠. <웃음>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서 그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 어. 그라운드 엑셀 대표분이 카이스트 출신이고 응. 지인들, 분들, 나이들 비슷한 응. 그런 분들도 서울대, 뭐 고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서 었 응. 그 스카이랑 뭐 카이스트 이렇게가 초반에는 응. 비율이 한 60%는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오실 때 그때는 조직이 많이 커져서 되게 다양했고 음. 그 대학 다니다 중퇴하신 분들도 있었고 음. 그, 음. 그분이 진짜 실력이 진짜 교회사에서 그 최고인 개발자였어서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. 또, 네.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카카오의 조직 문화랑 복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영어 호칭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? 이름 부를 때 음. 약간 음. 키키 면, 음. 키키 뭐 하셨어요? 특히 어떻게 생각해요? 이렇게 뒤에는 좀 높임말을 하든 네. 그냥 이름 부를 때는 영어 어. 이름을 그냥 님도 안 붙이는구나 님을아 아니 쓰지 말라고 어. 초, 처음에 첫 출근한 날 그거를 음, 음, 음.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음. 허, 님도 안 하는구나 그게 직급과 상관없이요? 네 그냥 어. 그 팀의 리더분도 저를 볼때 조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음. 그러면 아, 팀장 혹시 팀장님 이름이 뭐 예를 들면 프로도다 네, 네 프로도다 어. 네, 프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오. 그냥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해요 막, 신기하다 뭐 과장님 막 팀장님 이렇게 좀 하는 거에서 좀 뭐라 해야 되지? 무게 이런 게좀 거리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같은 동료로 똑같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다 네. 핸드폰에 이름 저장할 때도 네. 그 사람 본명이 아니라 그 조조, 키키 이렇게 저장되나요? 그게 편하죠. 왜냐하면 그 검색할 때도 네. 퍼뜩 떠오르는 게그 이름이니까 네, 검색하기도 그게 편하고 그러면은 나이도 몰라요? 나중에는? 나이가 되게 되게 네. 중요하지 않은 숫자예요. 아 그게 아예 이슈가 아니구나. 그쵸. 어.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왔어도 사실 그거를 알 기회가 잘 없네요. 그 근데 뭐 어렴풋이 나보다 뭐 나이가 많으시더라 이렇게 어. 태어나셨더라 이런 <웃음> <늦게> 태어나... <웃음> 그런 건 있지만 이거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. 음. 아는 형님이란 프로그램 했잖아요, 공교롭게. 음. 근데 그때 반말이 가져오는 아 그때 그, 맞다 그렇구나. 네, 반말 모드가 갖고 오는 네. 그습평적인게 되게 재밌었어요, 맞아요. 저는. 저는 그 존칭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네. 생각을 하는데 네. 내가 쓰는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존칭어를 찾기 위해서 내 에너지가 아,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. 맞아요. 막격존층 네.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, 뭐 대, 대표님 앞에서 응. 과장님이 뭐 하셨다고 하면 애매한 응, 그런 음. 거. 그런, 그런 게 뭐, 없어요? 없죠. 그냥 카카오 어. 공동체에서도 이제 브라이언 그 응. 대빤전 그 의장. 김범수 의장. 의장. 의 네. 그런 큰 회의장에서도 브라이언이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. 그럼,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회의에서. 어. 네. 다 직급을 떠나서 그냥 동료라고 느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잖아요. 을 맞아요. 더 높은 분. 막 이런 게 없는 개념 같은 느낌을 들렸어요 그렇게 하기 응. 위해서 노력하는 어. 일환인 것 같아요. 그거 그, 없애기 위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? 그런 것 같아요. 수평 조직을 네. 계속 이어나가는 데는 응. 그 영어 이름 부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거 응. 없는 것 같아요. 완전히 없었다가 응. 그게 어,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응. 고려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라 생각해서 아마 그 외국에서 응. 쓰는 응. 네, 레벨 원투스 맞죠 그런 식으로는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아 네, 그래서 그 리더 팀 리더가 있는 것도 그 책임 응, 응. 때문에 있는 응. 그렇지만 뭔가 그분들이 내가 과장이야, 넌 어떻게 일개 사원이 막 뭐. 그런 거 전혀 없죠.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사원이 음. 예를 들면 반대하는 의견을 내야 돼요. 아 저거 내가 생각이랑 달라 이러면은 약간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 한번더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까봐 음. 네, 그런 거는 없구나 그쵸 왜냐면 그냥 팀 안에서도 의견 내는 거 같은 레벨로 올라가니까 음. 예, 편하게 얘기할 아, 수 있는 것 같고 예. 꽃놀 문화는 진짜 없, 없겠다 그쵸 그쵸 아니또 <웃음> <웃음> 모르겠어요 아, 모르겠어요 <웃음> 한천원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? 만족스러운 수준 국제 확실히 좋죠 공성도 빠른 하스타 되게 유는 네. 확실히 이런 건 좋구나 그러면 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깬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어떤 조지에 계시든 음. 그 공감하실 수 있는데 예. 그생 생길 생기둥은.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,